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돈 안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통풍입니다 통풍이라고 하면 바람만 들어도 아픈 병이고 또 맥주를 먹으면 통풍이 생긴다 이 정도 상식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 통풍을 걸린 사람을 보면 굉장히 응급성 통증 발작으로 해서 갑자기 밤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발도 많고 특히 엄지발가락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통증은 왜 생기고 왜 특히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풍이 생긴 부위가 발가락이다 아니면 손가락이다 고 했을 었때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붓고 빨갛고 단단하고 열이 나고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생기는 그런 급성 염증성 통증 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관절이 아프고 염증이 생겼을까요 왜 엄지발가락에 이런 것이 생겼을까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소와 요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요산에 대한 것을 언급하기 전에 3대 영양소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은 포도당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대사물의 노폐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배설이 되어서 이산화탄소는 흡기로 내보내지고 물은 소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단백질은 좀 다릅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가지고 있는 원자인 CHO 이외에 N이 붙게 되죠 그러니까 질소가 붙게 됩니다 질소가 같이 있게 되는데 이런 질소를 분해하고 대사하기 위한 마지막 최종산물이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과정을 보면 맛있는 고기가 있다 그러면은 침에 녹아서 폴리펩타이드로 분해가 되고 또 위에서 가수 분해를 하고 또 소장 옆에 있는 췌장에서 프로테이스 단백질을 녹이는 효소를 주면 펩타이드로 분리가 되고 아미노에시드 아미노산이 생성이 됩니다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가 소장에 있는 빌라 육모를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모세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특정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간의 어떤 세포에 들어가게 돼 가지고 이 세포 내 안에 있는 리보좀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에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아미노산은 세포질에서 탈아미노반응으로 인해서 아민기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아민기 NH2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기체인 암모니아로 바뀌게 되겠죠 결국 남아있는 아미노산은 암모니아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모니아는 수용성 가스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독성 암모니아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나서 고기를 많이 먹고 나서 갈증을 일으키는 이유가 암모니아 배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도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체내 수분을 보존하고 우리 몸의 조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연기성 독성인 암모니아를 요소라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산화탄소만 붙여주면 그것이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있는 이 요소회로를 통해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고 간에서 합성한 이 요소는 신장을 통해서 그리고 땀으로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아미노산을 대장에 있는 대장균이 또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을 암모니아로 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방귀를 더 많이 끼는 이유는 남아있는 아미노산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대장균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귀를 내지 않고 참으면 안에 다시 장으로 암모니아 들어가서 또 다른 독성에 유발하기 때문에 그 독성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 또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가스 참으면 간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할수 밖에 없고 간에 열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은 원래 단백질 합성하는 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속 분해하고 요소를 만들고 이런 해독작용을 많이 함으로써 술과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이 단백질 합성을 못하는 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탈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또 지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통풍, 관절통은 요소보다는 요산과 훨씬 관계가 많습니다 요소는 단백질의 대사의 최종산물이라면 아미노산의 최종산물이라면 요산은 고기 내에 있는 근육세포 내에 있는 핵산의 최종산물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혈중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기보다 고기 근육세포 내에 있는 핵산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 핵산이 결국 분해가 되어서 최종산물이 된 것이 요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핵산은 뭔가요 핵산은 뉴클레익애시드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DNA, 디옥시리보 뉴클레익애시드 RNA, 리보 뉴클레익애시드 이렇게 뉴클레익애시드 핵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핵산은 DNA, RNA 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즉 핵산은 생명의 유전정보를 기록하는 중합체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아닌 이나 아데닌 같은 염기가 퓨린 계의 물질이라서 요산의 합성에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고기나 생선을 먹게 되면 근육 안에 있는 세포 내에 있는 핵산 rna dna가 파괴가 되게 되고 그러면 파괴된 dna rna에 있는 질소 화합물인 염기의 분해로 퓨린이 생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 퓨린은 간에 있는 산틴옥시데이스라는 효소로 인해서 퓨린에서 마지막 최종 산물인 요산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 간에서 요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요소도 간에서 생성이 되고 요산도 간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죠 요소는 땀과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면 요산은 소변과 대변으로 배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배설되는 이 양은 요산에 비해서 요소가 훨씬 더 많고 요소의 20% 정도 양으로 요산이 배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기전을 통해서 요산이 배설이 좀 적게 되거나 아니면 퓨린계의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 이러면은 혈중에 있는 요산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고요산 혈증이 되게 되고 이런 요산이 피 안에 많이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산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요산은 우리 몸에서 퓨링계 음식을 먹었을 때 최종산물이 되고 더 이상은 우리 몸에서 분해를 할수 없게 되는데 이때 모노소듬 유레이트라고 해서 요산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요산 결정은 굉장히 크리스탈처럼, 바늘처럼, 창처럼 아주 뾰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중에서 이런 요산은 수소요산이온 형태로 혈중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균을 죽이는 창과 같은, 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티옥시던트, 항산화제로서 이용이 되고 피에 있는 찌꺼기를 없앤다든지 균을 죽인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산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 요산이 피 속에서 많아지게 될까요? 첫 번째 는퓨린계 음식을 많이 먹을 때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퓨링계 음식이냐 예를 들면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해산물 종류의 세포가 많죠 식물보다는 아무래도 동물의 세포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RNA나 DNA 핵산수가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술 자체는 핵산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핵산이 없는 술인 소주를 마셔도 통풍이 걸릴 수 있는 이유는 다량의 물이 배출이 되고 인뇨작용이 되면 안에 있던 요소가 훨씬 더 농축이 되어서 혈중에 있는 요산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찬스를 만들고 두 번째는 막걸리라든지 맥주라든지 와인처럼 핵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을 먹을수록 요산으로 바뀌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술만 마시는 게 아니죠 고기나 생선이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면 훨씬 더 고함량의 퓨링기 음식을 먹을 찬스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유전으로도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만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은 요산의 혈증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많게 되고 대사성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이런 고요산혈증에 걸릴 확률이 많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고기나 술을 먹었을 때 통풍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에 많이 있는 이 요산, 고요산혈증에서 왜 관절로 가게 되고 특히 왜 엄지발가락에 많이 모이는가 이 부분은 너무 안 움직이는 관절로 모이게 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체를 많이 쓰고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먹기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팔보다는 다리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가장 혈관이 가는 쪽이 발가락이 되겠죠. 그런데 새끼발가락보다 엄지발가락으로 좀더 가는 이유는 그래도 사람이 그러니까 디딜 때 엄지발가락 가장 아래쪽 발허리뼈인 기저부 메타타잘베이스 라는 이 부분에 가장 압력을 주기 때문에 그 압력을 주는 쪽으로 우리가 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산이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쪽 조직에 침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낮보다는 밤에 통증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는 밤에 공기가 좀더 차가워 지죠 그러면 혈관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때 혈관을 찌르거나 조직을 찌르는 뾰족한 유리 조각 같은 요산 형태의 크리스탈이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성 관절병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고 특히 고기나 생선 이런 해산물을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고 그리고 그 먹었던 것을 배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요산이 침착이 된 것이죠 과거에는 부자병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병으로 하나의 대사성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과 함께 다섯 번째 대사성 질환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통풍은 통풍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심혈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심혈관계의 시그널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통풍을 예방을 하자면 고기와 술을 끊으시고 채소 현미로 된 채식을 하시고 평소 많이 걷고 운동을 해서 땀을 내면 사실 통풍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